2030의 표를 얻는 길은 후보가 중심을 잡고 이준석의 리얼한 실체를 2030에게 제대로 까발려 보여주는 그 길밖에 없다는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준석을 버려야 2030을 잡을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준석의 은행은 갈수록 가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아웃되었고 선대의 전체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것은 이미 뉴스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국힘당의 초재선의원들 중진의원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연속 갖고 연속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이준석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준석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아나무인격의 행동은 갈수록 그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당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자맹을 했고 선대위원장직을 그만두고 나가는가 하면 언론에 나가서 자기당 후보에게 총질하는 논평이나 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이준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지 윤석열 후보 앞에는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내부의 적이 더 사실상 무서운 존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이재명과 싸움다운 싸움도 해보기 전에 내부의 총질을 막지 못하고 이 난리인데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물어서 이준석 퇴제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새로운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된 권영세 의원에게 연습문제를 내줬다느니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과의 협력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그런 객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연습문제를 내줬다는 이 발언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연습문제는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풀어보라고 내주는 숙제와 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 자신은 선생이고 신임 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이 제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불과 3 7먹은단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도 없는 새파랗게 젊은 무관의 당대표 오로지 입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는 이준석이가 연배로 보아도 한참 위인 64세의 사선 중진 권영세 의원에게 연습문제를 풀라고 숙제를 내주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이 친구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5일 저녁에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연습문제를 권영세 의원이 풀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신의 제안이 거부되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쓰면서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무운을 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혹시 무운을 빈다 이 말을 이준석이 수개월 전에도 한 차례 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준석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안철수 후보에게 무운을 빈다 또는 무운을 빈다 이렇게 조롱조로 말했던 것인데 바로 그 말을 윤석열 후보에게 쓴 것입니다. 다른 당의 대표인 안철수에게 한 경우랑 자기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 에게 쓴 것은 이것은 경우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당 문제해결이 아니라 왠지 갈수록 더 꼬일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준석의 수많은 말들 중그두 가지 얘기 연습문제를 내주었다는 말과 문을 빈다는 그두 마디 이두 말의 분석을 통해서 이준석의 뇌구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속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데 자극이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에서 나온 최근의 말들은 그의 머릿속에 생각 내지 본심을 들여다보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고 그의 실체를 파악해 두어야만 앞으로 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연습문제를 내줬다는 라 표현 자체는 이준석의 오만과 마음속의 오기 내지 독기를 드러낸 비유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으로써 자기는 선생 내지 프로고 윤석열 후보 내지 신임 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초딩이거나 아마추어 정도로 비하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의 말이 이미 상대의 자존심을 긁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준 연습문제이든 숙제든 제안이든 그것이 거부당할 것까지를 미리 예상하고서 저지르듯이 던진 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당했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죠. 이준석은 그냥 던지는 말이 없습니다. 나름 다 계산을 하고서 던지는 말인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로 다음날인 1월 6일 아침에 여의도 전철역 앞에서 이준석이 내주었다는 숙제를 했다 는데 국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윤 후보가 이른바 이준석의 숙제를 하는 모습에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부의 선거팀이 이정도밖에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각이 발달한 분들은 아마 이준석이 연습문제를 주었다는 표현을 한 순간 아이 친구 윤 후보의 적이 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에 다름 아닌 말이구나 그가 도끼를 품고 산 말이구나 윤 후보 선대위에 이렇게 이준석을 읽을 사람이 없었다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 연습문제를 거부당했다면서 몸을 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이 안철수 후보에게 했던 그 말을 윤석열 후보에게 한 것인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준석 자신이 시시때때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경멸에 맞지 않았던 그래서 사석에서 비읍시오시로까지 불렀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동일시하겠다는 명시적 선언과도 같은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시냐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갈라서겠다는 명백한 선언을 이준석식 워딩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아직도 미련을 두십니까? 그런데도 바로 6일 아침에 윤 후보는 여의도에 나와서 연습문제를 푸는 행동을 해서 이준석의 마음을 돌려보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준석을 그렇게도 모르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남은 기간 선거운동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세 번째, 이준석은 자신은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성상납 스캔들까지 벌어진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절대로 당권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그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당대표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윤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는 분란을 일으킬 때니 두고보라. 이런 선언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게 충분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데 후보 주변 분들은 이것을 못 느끼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국힘당은 이준석 한 사람 때문에 참으로 걸려도 더럽게 걸려들었습니다. 저의 표현이 좀 과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참기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준석과 싸우느라 선거기간을 다 허송세월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이준석은 당무를 거부한 명분이 후보를 위해서라면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라면서 제법 생색까지 냈지만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김정인을 제거한 순간 이준석은 드러내놓고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도끼를 품은 공격성을 보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가셈발 이준석의 성상납건 민주당이 공격하기에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준석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선거가 무르익고 있는 최근에 단한 번이라도 여당 후보 이재명을 그리고 민주당을 그리고 문재인을 이준석이 공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보고도 안 믿어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윤 후보의 이날 출근길 인사는 이 대표 측의 화해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은 오전 당사를 향하면서 이 사실을 듣고도 자기는 관심 없다고 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은 단한 번도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윤 후보가 뽑히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후보를 위해서 뛸 생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더 이상 무슨 증거를 필요로 하십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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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자신의 여러 정치적 입지 때문에라도 결코 윤 후보의 사람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윤 후보가 지금이라도 그의 실체를 바로 판단하고 그와 손절을 정확하게 하는 것만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껍질뿐인 감투 당대표라는 끈이라도 쥐고 서 놓지 않겠다는 이준석 1월 6일 권영세 선대위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 부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선대위 쇄신화를 올렸지만 이준석은 자신의 대표 권한으로 그 상정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의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자 여론의 악화를 우려해서인지 결국에는 찬성으로 선회했다고 하는데 이준석은 이 순간에도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권한으로 이것을 거부하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윤 후보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준석입니다. 참으로 값싼 행동만을 골라서 하는 이준석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재명보다 더큰 내부의 적 이재명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총질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을 한 그의 이준석의 실체인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